나는 왜토리일까요? 내 인생에 주어진 인연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내 인생에 있을 연인과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는 타로예요. 혹시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아직 다가오지 않을 나의 귀중한 인연들에 알아보시고 기운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다락방은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을 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외로워하는 1번분에게 제가 1번분의 인생 전체에 들어온 친구와 연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친구 쪽을 살펴볼게요. 1번분에 강하게 들어온 친구 중한 분은 아무래도 연상이거나 혹은 연상이 아니더라도 조금 성숙한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아픔을 겪어서 그 일을 견뎌낸 어떤 여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 지금 1번 분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1번 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생에서 1번 분을 요약해 봤을 때 바로 어릿광대의 카드가 나왔어요 어릿광대는 예전에 궁중에서 홀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대는 언제나 궁중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풍자의 형태로 보여주거나 했지만 그걸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광대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아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릿광대라고 놀림 받고 지탄 받기도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광대가 가는 길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만큼 1번 분은 전체 인생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한 어떤 진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과업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과정과정 과정, 힘든 순간마다 도움을 줄 어떤 친구가 있고 그 사람은 때로는 엄격하게 1번 분에게 그런 것들은 포기하지 마라 너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조력자는 어떤 순간에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향할 때내 욕심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 자리가 둘다 검으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내가 상처받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나의 상처를 잘 보살펴줄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대의 여정 동안. 누군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 사람들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무정하고 매정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아끼고 있고 그 조언들이 나중을 돌아보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 여정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다소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전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험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자리에 들어온 두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좀더 강한 동반자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1번 분의 인생 동안 나타나는 어떤 강한 인연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성질이 급하고 나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열정이 가득하고 어쩌면 나는 이 사람을 오래 잊을 수 없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무거운 인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빨리 다가온 만큼 빨리 식는 속성이 있는데 나에게 동반자로 예정된 어떤 사람은 킹오브 펜타클 물질적으로도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세속적인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영역에 확실하게 자리를 내린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연하보다는 연상일 확률이 높게 있고, 만약 연하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는 높은 사람이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어떤 잊지 못할 사랑을 주고 떠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이 사람이 오래오래 남아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어떤 여정의 동반자로서는 이런 사람,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1번 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체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인물 카드만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세장의 인물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절대로 제가 인물 카드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전체 카드에서 뽑은 카드들이거든요. 1번 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어쩌면 이 어릿광대의 여정 속에 지금 조금 힘든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런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광대의 여정을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이번 분은 외톨이인 걸까요? 긴 인생 함께 걸어갈 사람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분은 기본적으로 우정에 대한 것은 타고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분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카드로 펜타클의 식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를 보시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번 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줄 때 그게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관심과 재능을 주변에 나누어줄 때 그것의 배 이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만 일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수 있지만 전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번 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도리어 내가 거기서 귀인을 만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친구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펜타클의 여왕은 부유하고 마음이 후하죠. 내 주변에 나에게 아낌없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때로는 언니처럼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특히 커리어에 있어서 현명한 조언을 해줘요. 사실 그녀는 아주 따스한 사람이긴 하지만 펜타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적인 어떤 인도를 해준다기보다는 커리어나 나의 일에 있어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커리어에 있어 이 여인은 지금 이번 분에게 어떻게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때로는 직장 혹은 일 관련된 곳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 직장이나 일을 하는 곳 혹은 내가 어떤 학업을 이어가는 장소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알아보시면 나도 그 사람에게 베풀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더욱 좋은 것은 어떤 소울메이트가 보이네요. 내 인생에 있어 사실 연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친구잖아요. 언니나 동생은 아니고 어쩌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동갑이나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혹은 내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 나의 감정을 교류하게 되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펜타클의 여왕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딘지 나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컵2의 카드는 보시면 나와 딱 맞는 하나 나와 같은 시선에서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톨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분에게는 인생의 긴 여정을 같이 걸어줄 아주 좋은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인 자리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외국인일 수도 있겠어요. 멀리 사는 사람 혹은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빠르게 사라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거리 연애라면 다소 상쇄가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운에서 다소 빨리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정해졌는데 어차피 장거리 연애라는 것은 어떨 때 만났다가 어떨 때는 못 만나는 거니까 이런 운과 이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조금 상쇄가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운명에서 정말로 동반자가 될 만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잊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요 이 자리에 죽음 카드가 나온 것은 난 이제 아무도 못 만나가 아니라 내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감정으로 만들만한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 과정은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게 다시 찾아온 사랑은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분이 겪었던 어떤 사랑보다 깨끗하고 맑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남을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고 잊어야 할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변 친구들이 더 좋은 사람, 나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줄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이번 분은 나눠준 만큼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운을 갖고 계시니까요. 혹시 지금 조금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시지 않더라면 친구들에게 인사도 해보시고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이번 분이 더 좋은 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은 외톨이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같이 걸어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3번 분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며 어떤 친구들과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3번 분의 인생을 나타내는 카드를 보면 별 카드가 나왔어요. 별 카드라는 건요 어떤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별의 불을 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별의 불을 켜야 다른 사람들이 그 환한 빛을 볼수 있어요. 만약 이 카드에 노란불빛이 없었더라면 이 별빛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카드는 어떤 카드와 더 비슷할까요? 달 카드와 더 비슷하겠죠? 어두운 밤 달빛만을 의지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만분이 본인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재능들을 잘 살리려면 내 안의 별의 불을 켜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별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별을 보고 희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3번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3번분은 어쩌면 과거의 우정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떠올리면 밤마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어떤 오래된 상처가 있다는 것으로도 보여요. 이렇게 슬퍼할 정도면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겠고 두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 친구분과 인연이 아예 끊어지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화해하고 소생하게 될 기회가 온다고 볼수 있고 만약 지금 연락이 아예 끊어진 단계라면 이런 나의 다친 마음을 달래줄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다가오지는 않지만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진중하게 하루, 이틀, 삼일 그리고 몇 년을 알아가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낫는 기분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혹시 우정이나 다른 친구들 주변의 동료들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언젠가 나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 지금 내게 그런, 사람이,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 좀 잘하셔야겠네요 그 사람이 3번분 인생에 있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연인 자리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게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고 각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좀더 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다 선반분의 마음에 따라 이 사람과의 만남의 깊이에 따라 갈수록 변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자리에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은 학문을 하시는 분 혹은 학업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고 다소 이 사람과의 대화가 따분할 때도 있겠지만 알면 알수록 진중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고 자기 커리어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자산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칼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강인하기 때문에 나를 안전한 미래로 데려다 줄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보시면 한쪽도 나이트고 한쪽도 페이지라 어느 한쪽이 크게 강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좀더 마음을 준 사람, 더 깊이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이 결국 3번분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 키워드 3번 분 인생의 가장 큰 키워드인 별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항상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별의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이런 것들을 재생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 마음속 별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별이 굉장히 환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3번 분은 외톨이가 아니니까요.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만약 4번 분이 외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카드는 전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리딩을 들려드릴게요. 보시면 4번분의 인생을 한 카드로 나타낸다면 바로 컵두 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보통 이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죠. 근데 이게 인생 자리에 나왔으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 4번분 인생의 과업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관계를 맺고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관계들이 4번분 안에 실처럼 감겨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범분의 안에는 여러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범분이라는 존재를 만나서 모르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고 거기서 더 넓은 세상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친구 자리부터 살펴볼게요. 4번 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거나 혹은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특히 예술이나 학업,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영감을 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사람, 존경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어딘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어쩌면 이 카드도 같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 사번분이 어떤 예술 분야 혹은 일에 있어 어떤 영감이 필요한 일을 하신다면 친구들이 나의 영감을 줄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와 영감을 얻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종종 저는 예술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함께 무언가 작품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 입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 4번 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만약 만난다면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만큼 아주 귀중한 운이다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있어 나의 시각 나의 시선을 좀더 다르게 바꿔줄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연인 자리에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두 카드가 나왔어요. 한쪽은 세계 카드, 한쪽은 타워 카드네요. 결국 언젠가 한 번은 나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시련이 끝난 뒤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내가 꿈꾸던 어떤 사람과 나는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두 카드의 의미는 이한 카드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떤 낙원, 어떤 세계가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타워의 시련, 내가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누군가를 잃게 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내가 꿈꿨던 그런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나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까지 리딩을 하니까 가운데 이 컵투 카드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네요. 4번 분은 어떤 사람, 그게 친구들과 됐다. 연인이 됐든 누군가를 만나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성취할 순 있겠지만 사범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에게서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로도 연인들로도 들어와 있어요 어쩌면 연인이라는 존재는 인생 동안 사범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나의 어떤 중한 인연, 굉장히 무거운 인연들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성취를 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그 그 길목에 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친구들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결과 제가 드는 생각은 4번분은 외톨이가 아니시고요. 외톨이여도 안될것 같아요. 4번분의 인생, 4번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4번분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어짐으로써 좀더 발전하게 될수 있는 일이니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겨보시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것들이 4번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5번 분은 외톨이가 맞을까요? 저는 5번 분을 외톨이보다는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리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번 분의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카드를 보시면 길을 떠나는 순례자 혹은 여행객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컵을 들고 먼 산을 향해 떠나고 있어요. 그런 순례자를 달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밥잘 먹기 직장 잘 가기 혹은 성공하기 이런 단편적인 것들만을 깨닫고 간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깊은 인생의 어떤 조각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가게 되죠. 이 카드를 보시면 오반부는 인생에서 남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진리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번 분의 인생에서 활약하게 될 어떤 전성기가 보여요 5번 분은 그때 굉장히 빠르게 활보하게 될 테고 어떤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될 텐데 그때 내 곁에 있는 친구는 저 앞에 땅을 내다보게 해준다 더 밝은 미래를 보게 해주고 내 시야를 트이게 해줄 그런 사람이 내 친구로서 존재하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인보다 든든한 나의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생의 전성기에는 이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전성기를 날려버리지 않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연인 자리에는 지금 펜타클 두 개를 위태롭게 고개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검을 돌아보는 남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오브 스워드의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어쩌면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짧게 스쳐가는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번 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번 분이 어떤 분을 찾 그 분에게 의미를 찾아내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고 펜타클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게 내가 엄청난 끌림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한 인연으로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인물 제가 보기에는 연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해내려는 느낌이 있고 이성적이지만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도 남아있는 어떤 사람이 5번분의 연인에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분은 평생 동안 어쩌면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렇게 잔이 많아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개가 모두 좋아 보여도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에 5번 분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펜타클 2의 카드 굉장히 어려운 고개를 하면서도 남자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영리하게 갈등을 빠져나가는 카드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느낌은 5번 분은 지혜가 있고 그것이 본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면에 지혜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잔이 이렇게 8개가 있으면 8개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잔을 두고 미련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게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는 외로워 보이는 이 여정에 앞을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친구로 있으니 외롭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5번분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겠고 그리고 어떤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겠다는 느낌도 드네요. 5번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순례자와도 같은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지혜들을 반드시 인생 내에서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